지였어요, 지가. 그래요. 비전투상태로 전환합니다. <웃음> 어, 다쳤다고 할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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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랑데부 포인트 인근이라서 조금만 가면 돼요. 네, 지휘관. 이동할게요. 이동할게요. 이동할 인카운터. 곧 랑데부 포인트에 도착해요. 몸은 좀 어떠세요? 심장이 정지했었으니까요. 그래도...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어, 걷기 힘드시면 업어드릴까요? 저도 괜찮아요 사람 한명 없는 것 정도는 니케에겐 일도 아니니까요 자, 여기요 어... 알겠어요 그러면... 부축해드릴게요 그래도 힘들면... <웃음> 예, 그럼 랑데부 포인트로 이동하게 선방, 어, 어. 랩처 발견 우에서 지나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지휘관, 몸을 숙이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꼭 지켜드릴게요 でせよ。こでは安全。チームのチェッ<音楽><音楽><音楽><音楽> 지휘했어요, 지휘관 네, 지휘관 네, 지휘관 이동할게요, 인카운터 이 맞는데. 어, 왜 아무도 없을까요? 설마 수송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플랜이 변경됐나? 어? 사격은 가보자.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? 합류할 때까지.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합류할 때까지야. 방금 봤잖아. 추락하는 거. 그 폭발에서 폭이나 살아 있겠다. 아직 사망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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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기! 유관으로 확인! 지휘관을 <놀람> 지켜야 해! 반드시! 뭐? 간단한 일이지. 간단하네. 라피와 아니스니다 급한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휘관을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건가요? 설마... 응? 기존 지휘관은 죽었어 <웃음> 대인 화기를 들고는 랩처한테빡쏴짓기더라고랩처 인류의 원수! 라고 하면서 그런 소구경 화기가 랩처한테 먹힐 리가 없을 텐데도 그랬어? 지켜주지 못하셨군요 아니? 우리는 지휘관을 지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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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휘관 명령을 okay.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인 okay.